예문 가지고 개념 설명할게요. 나오는 형태들이 기본적으로 오형식 동사 가 나오지.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어 나왔지. 제일 중요한 건 목적보어의 형태야. 자첫 번째 보나니. 기울 그걸 물을게. <웃음> 명 명사가 나온다고 목적보어는 명사. 목적보어는 명사. 여기 다시 뭐나왔서두 번째. 투부정사. 네, 투부정사. 오케이. 투정사그죠 이런 동사들만 애들 걸어내는데 오형식 동사로 나올 수 있는 거. 여기 지금 예문이 어드바이즈 말고도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 뭐 에스크라든가 심지어는 뭐야 뭐 티치, 가르치다 심지어는 뭐 리드, 이끌이다 뭐, 엄청나게 많아요. 인퍼리즈 투정사를 목고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을 여기는 뭐 나왔니? 이거, 세 번째. 동사 원형이 나왔잖아.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원형이 나오는 거. 원형이 나오는 게두 개가 있어요. 또 하나도 있잖아, 요 여기. 여기도 원형이다, 그래? 원형. 똑같은 거니까, 자, 4번이라고 안 달고 이 3번이라고 똑같이 달게. 얘는 뭐예요? 사역동사. 사역. 원형이 사역동사 얘는 지각동사 원형 나왔던 특별히 지각동사 사격동사 나온 거 눈으로 확인해줘야 돼. 그래. 그다음에 다시 얘도 몇 번에 속해? 1 번에 속하지. 1번 아까 뭐 나왔어? 명사 나온다고 했 명사. 그렇죠. 명사. 차이는 뭐야? 히어로 이거. 음. 음. 음. 음. 음. 여기 지금 음.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야. 음. <웃음> 네, 히어로라, 만약에, 잘 들어가죠. 히어로라면, 만약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이라면 이렇게 썼어야지. 근데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유명사예요 우리는 그를 히어로라고 본다. 제 이름이 히어로고요. 알겠어? 응.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자, 몇 번이야? 에스크 동사 나왔네. 아까 에스크부터 쭉 썼잖아요. 목적볼로뭐 하니? 투부정사. 몇 번? 번. 1, 2, 3. 네 가지로 나눠서 지금. 여기도 뭐야? 무슨 동사? 앞에 무슨 동사? 사육동사. 됐죠몇 어. 번? 동사 원형이 이거 몇 번이야? 3번? 번 어, 자, 4번까지도 안 오고 3번까지 이렇게 안 왔어요. ING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ING. ING. 어디에 담길까요? 여기. 아이디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댄싱이라고 써도 상관없다. 뭐? 어, 이게 4번이네. 어떤 동사일 때? 지각 동사일 때. 형태는 다 알아본 거야. 그냥 다 분류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 들어가야 돼요? 자, 오형식 동사의 기본 적인 수동태는 여기 봐. 여기 봐. 목적어 나오고 보호가 나와. 목적보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be pp. 여기 시제도 있잖아 요이 시제가 비동사로 나오겠죠 여기가 만약에 made였으면 어, 여기 뭐 나와야 되니 어제나 워가 나오겠지 그리고 pp로 메이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 뭐야 그대로 내려와야 돼 그치? 그리고 얘는 이제 얼디로 가요 y-plus-up 행위죠 목적격으로 바꿔주면 되지 요거 지금 완성했잖아 여기에 이제 목적보호 형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1번 명사. 2번. 투구정사. 자, 3번. 정민파의 원형. 4번. 아 i n 지 까지 했어. 물론, PP도 있습니다. PP. 5번. PP. 자 봐. 내려왔을 때, 수동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봐. 명사 그대로. 투구정사 그대로. 그 다음에. 한 번만 주의해서 봅시다. 한 번은 뭐가 나오냐? 성 이게 핵심이야. 어떤 놈이 자, 원형이 목적보로 나왔을 때 결국 앞에가 지각동사 님니면사동사였죠 지각사역동사 나와있던 능동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버리면 목적보였던 동사원형은 투박없는다.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수학도 3학년 때부터 계속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야. 네 번째 아이 g 일 그대로 넣어봅다 만약에 5번, 5번은 이미 여기 예문이 없지만, PP 그대로 썼네.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럼 끝난 거야. 자, 그럼 이제 차이점들을 설명할 테니까 잘 봐. 이걸 직접 수동태로 바꿀 거야. 주어를 빼면 된다고 했잖아. 아까 요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어봐. 집어넣어 봐. 여기. 주어어 얘는 이제 주격이 되야 목적격이 아니라 이제 주격이 돼야 돼. 주격. by 플러스 주어. 주격이었던 게 이제 목적격으로 바뀌게 되지. 이렇게 내려왔죠? 키. 그럼 여기 키. 어떻게 돼? 시제. 현재, he is c a l d p e o p l r s k i 그러면 음. 뭐가 나와? 히어로가 그래로 나온다. 아, 그는 히어로라 불린다. 라고 얘기했지, 그지 어. 히어로라 불린다. 영웅이라고 얘기하지 마. 영웅이 되나? 어, 히어로라 왔어요 응? 히어로라 불려진다. 알겠지? 히어로라 불린다 아까 나왔잖아, 롯데. 우리 음. 교과서 보면 에 그는 롯데라 불려진다. 이렇게 쓰는 응? 자, 다시. 요게 그것도 변함이 없다 그랬죠? 자 봐. 아이를 모르고 꽤.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시작은 뭐야? 과거지 어떻게 써요? 워즈. 어드. 어드바이드드. 아. 캐피가 충고했어 나한테 운동하라고 충고했어. 나는 충고를 받았어. 뭐 하라고? 운동하라고. 이렇게 써지죠. 누구에 의해서? 네. 캐피에 네. 의해서. 어렵지 않죠? 여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봐. 똑같은 형태의 영상 나오는 걸 다시 볼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 뭐죠? 이거는 왜 이게 안 돼? 보통 용사니까 어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니? 지위, 관직을 나타내는 명사.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는 언나언나 또는 s가 뒤에 붙어야 돼. 관사 세 가지야. 부정관사, 종관사, 너희들 뒤에 한 번, 앞에 아니고 뒤에 붙었다 그랬고, 연관사까지 포함시켜서 관사라고 포함시켜야 돼. 학교에서는 줄게 렇게안 가르쳐줬잖아. 뒤에 s, es 붙은 것도 관사야. 그리고 그래서 무조건 붙어야 돼. 보통 명사, 쓸수 있는 명사들은 보통 명사. 그래서 지휘, 신분, 관심 같은 보통 명사가, 자, 조건. 보호로 쓰이면 이래요. 보호로 쓰이면 무관사. 단사 써져, 안써죠안 쓴다. 핵심. 그래서 최연맨이 나온 거예요. 어, 최연맨이 아니야. 알겠어? 어? 그래서 그녀를 의장으로 뽑았다. 자, 수동태 바꿔줍니다. 이것도. 아까 했으니까 그대로. 어, 원칙은 똑같아요. 축격이 돼야 되니까, 목적어 허는 시오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형 일렉티드, 모아지 써주고, 그 다음에, pp는 역시 일렉티드니까,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그치. 춤어맨이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의장으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이건 일반적으니까 생략 가능. 끝. 편히 다시 와. 자, 다시 와서,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어떤 식으로 수동태가 되는지를 잘 보세요. 핵심이니까. 자, 힘을 주어로 뽑았어. 그러면 여기 지금 C의 과거형이니까, words seen이 되야 돼. be seen.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아.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 목적격 보인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 2가 붙어있는 거야. 이걸 잊지 말자. 실제 포인트 분명히 있죠? 어. 분명히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되있으면 어떻게 되요? 이렇게 되있으면 어떻게 되요? 이건 그대로 내려옵니다. ing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댄싱 그대로 내려와요. 어, 툴을 붙이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뭐가 돼? 이 by 이미 됐죠? 어, 나는 뭐았다 그가 춤추는 것을 보았다. 생생한 편일 때 댄싱입니다. 수정태로 바꿔와도 역시 어, 그가 춤추는 거. 나에 의해서 보여졌다 하지만, 그냥 내가 보았다. 능력이 주어를, <목소리> 어, 데리고 와서, 능력을 <목소리> 습득합니다. 댄스. 은행, 변한 거 없다. 핵심은 어디다? 여기다. 원형했을 때, 수고하십니다. 그럼 사역동사 볼게요, 사역동사. 사역동사도 똑같아야 돼요. 어떻게? 미, 아이고 말이죠. 시제, 과거, 월 o pp, 똑같죠? make, made, made니까. 그 다음에, 사 i 에 뭐가 된다고? 투. 사인이 돼야 된다 서명하라는 얘기야요자 그들은 결국 나 서명하겠다 보여? 자 YM 그들 아 일반 이러니까 요건 가르치게 생략한 거 그럼 이런 거 해석할 때 보면 어? 난사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 어 난사인하게 되었다 그들이 나한테 시킨 거잖아요 사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요것도 다 처리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자, 요거 어때요? 요거. 수부정사 나오는 거. 아까 여기 나왔었던. 똑같아. I를 주어로 빼. 자, 현재는, 현재니까 어떻게 돼야 돼? m 그 다음에, Best. 난 요거 받아. 요거 대신에 이제 Require. 똑같은 뜻을 갖는 Required라는 것도 있어. 이제 요거 받아. 뭐 안으로 수부정사 그대로 내려온다? To open. 목적고. 그리고 by them. 이렇게 되겠죠. 아, 요거에 목적어 있네요. 그죠? 어,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계좌, 어, 이거 열으라고, 어? 요구 받았다니. 그 다음에 이메일 쭉 나가고, 아, 이게 됐지? 그대로다 고 뭐, 이메일. 자, 이제, 문제는. 아랑게 뭐야? 요거. 수정 태 가능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랩동사하고 해부동사는 숨프을안만들어준게 원칙이고,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 자, 목적은 휠를 빼고, 대신에 뭘사용하니까그렇 이런 걸 사용해야 돼요. 나는 그녀에게 방을 떠나게 했다. 떠나게, 떠나라고 했다. 떠나게 했다. 몰라. 이럴 때 보통 뭘 사용해? 몰라. 이런 음. 요구를 받았다. 음. 알겠어? 어. 뭐하라는 요구를 받았어? 틀리고리브가 네. 홀리브. 나오는 건 알겠지? 지각사동살사회통 목적고에 또동작은 투가 붙는다, 분명 얘기했지? 그치? 투정사회통사회통사회통사회통사회통사회통사회통사회통사회통사회통사사회통사회통사회통 허락다 예? 뭐 하는 거야? 어, 내가 밖에서 노는 것을 허락했다. 이런 거를 수동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자, 내가 주어 나오겠지. 그다음에 이때는 뭘 써줘야 되는? 꼭 하루도. 요게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야. 이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 시제 과거야. 에스가 예. 안 붙었다는 얘기는 과거라는 얘기야. 그럼 나는 허락받았다 허용되었다 해서 뭘 써주냐? allow를 써줘. 꼭 알아두세요. be allowed to 원형, play out. 밖에서 노는 것을 허용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아, 거예요. 꼭 알아두십시오. 랫동사가 나와있는 이런 O형식 문장을 수급지를 바꿔줄 때는 be allowed to 원형으로 가면 돼. 응? 어? allow를 이용한다. allow를. 됐어요? 그러면 지금 목적보호 형태가 나오십시오.